사랑의 용다리가 보이는 여기 식당인데요. 아, 용다리도 아쉽네. 오늘 마지막 날이라 헤어지려니까 아쉽네요. 네, 용다리에요. 용다라. 오늘 저녁 9시에 저기서 불을 뿜겠죠. 토요일이니까. 예, 네, 근데 뭐, 보고 갈지, 뭐, 시간은 남으니까 보고 갈수 있는데. 아무튼, 자, 여기는 어디냐면은 마이타이라는 식당인데. 아, 이렇게 보시면 네. 요렇게 생겼어요. 마이타이. 지금 여기는 2층이거든요. 네. 베트남 사람들한테는 좀 비싼 편이긴 한데요. 대충 우리가 알고 있는 메뉴에 대해서 좀 볼게요. 예, 일단 이게 뭐냐면 쏨땀이죠. 쏨땀. 쏨땀이 솜탐. 55,000동, 2,750원이고 그리고 파타이 유명하죠. 네, 파타이는 얼마냐면은 여기에 뭐 새우가 들어가느냐, 뭐 아니면 고기가 들어가느냐다 다른데 돼지고기 들어가는 거는 지금 65,000 동, 그러고 씨푸드는 8만 동, 그다음에 슈림프가 75,000 동, 그러니까 3,750 원 정도 무지하게 싼 거죠. 네, 우리나라에 비하면 느량진감 먹을 수 있는데 그보다 훨씬 맛있겠죠. 그리고 또뭐또 뭐또 많이 먹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죠 카레죠 태국 가면 레드 카레하고 여기. 그린카레 있잖아요. 그죠? 네. 있는데 얘네들 가격이 역시 10만 동 안쪽. 아, 이건 11만. 이거는 오리가 들어간 거래요. 나머지는 뭐 소고기 새우 뭐 이런 거는 5천원도안하고 4,500원 정도. 그린카리도 역시 4,000원, 4,500원 정도. 요 정도 해요. 자, 똠냥꿍똠념 네, 이건 닭고기 들어간 거는 3,500원. 그 다음에 새우 들어간 거는 4,000원 뭐이렇게 하네 시푸드 들어간 거는 4,000원 야 똠양꿍 4,000원에 먹을 수 있어요 베트남 다낭에 오면 그리고 이거는 뭐야 아 디저트구나 망고 망고 스티키 레이스 아 망고하고 그거 뭐 찰밥 나오는 거 이거 2,500원 정도 뭐 이렇게 하고요 이거는 베트테리안이네그 다음에 음료도 뭐 이것저것 이렇게 있는데 아 그죠 주스 아 여기가서 주스를 많이 먹었어야 되는데 주스를 많이 못먹었네 주스는 대충 1500원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싸죠 맥주도 하이네켄은 3만동 라루는 15,000동 15,000동이면 750원 괜찮아요 여기 시설도 괜찮고 깔끔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렇게 전망도 이렇게 보이는데 아요 요 천장이 요거 때문에 안 보이네 요거 좀없애지 비도 안 오는데 자, yeah, 아무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식이 나왔습니다 첫번째는 파타이가 나왔어요 네. 파타이 어,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요 요게 한 4,000원 정도인가? 네3 0 0 0 얼마? 맛있겠네요 아. 파타이 습실 다이었습니다 와, 맛은 너무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제 두번째 시킨 거는 바로 레드 카레인데 태국은 레드하고 그린 카레 두 종류 있잖아요 네, 이렇게 나와요 밥은 스몰 사이즈는 500원이고 큰 사이즈는 25,000원 1250원인데 밥이, 두르... 밥이 진짜 커요 네. 거의 한, 한 남자 2인분 여자 3인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지금 맛있게 먹고 있는 와중인데 아, 역시 카레도 진짜 맛있네요 맛이 조금만 더 강했으면 좋겠긴 한데 어, 그래도 이 정도면 훌륭해요 4,000원의 행복이죠 근데 이제 밥먹는 중간에 지금 보니까 아, 비가 또 이렇게 오네 비가 아, 오늘 저녁에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비행기 안 뜨는 거 아니겠죠? 네. 아 다낭 진짜 제가 한 열... 열 하루? 10일 있었는데 한 7일은 그냥 우중충하고 비만 오네요 <웃음> 역시 동남아야 한 열흘 이상 있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수시를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수시봤어요 여기 이름이 에도수시래요 네, 꾸요가 데리고 왔어요.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죠. 에도스시 가격은 뭐 우리나랑 라 비교하면 뭐 너무 싸죠. 그전에 그렇죠? 네, 모든 그뭐 초밥하고 막 이것저것 나오는데 제공한 2, 30 피스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한 우리나라 돈으로 만원 정도. 이따가 한번 메뉴를 한번 볼게요. 네. 그리고 어디로 가? 손님들 도 되게 많네. 베트남 사람들도. 이거? 오케이 yeah. okay. 네 2층에도 테이블이 있나봐요 그래서 2층에도 한번 올라가볼게요 오예 yeah. 어. okay. yeah. yeah. 2층에도 테이블도 이쁘네 예예 메뉴 메뉴 메일 오픈 하죠 자 일단 양은 꽤 많아요 보면은 뭐보시나 이게 15,000원 정도 어 이거, 이거는 뭐롤 같은게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라 돈으로 만원도 안되고 이것도 만원 이거는 2만원 요거 이거 만원 그 다음에 요것도 만원 요거는 15,000원 정도 네 양은 꽤돼요 그리고 뭐 수시 아 사시미 피스는 좀 가격이 나가는구나 연어애조왕 나와서 3천 얼마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연어 뱃살만 모아서 나오나봐요 4,400원 그리고 뭐 1인용으로 와서 혼자 먹기에도 좋은 것도 있네 세트 A세트인데 요거거든요요게 네, 5,000원도 안해 그리고 뭐 김밥 같은 것도 보이고요 네, 여기 이거 뭐야 막기도 네, 있네요 58,000동? 이게? 그럼 이 얼마야? 3,000원도 안하는거야? 오 되게 싸다 이거는 뭐지? 김밥튀김인가? 뭐 아무튼 그런거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롤같은거네 요런거 요거 2,400원 요 롤은 1,900원 뭐야 여기 대박이네요 와씨. 장어, 오하기오하기 2,000원이네 그 다음에 연어 이거는 1,400원 정도 네, 우리나라에서도 뭐싼 수식 가면 은뭐한 2,000원? 뭐, 뭐 1,000원대도 있죠 그러고 이런 롤 같은 것도 있고 아 여기 운하기롤도 있네요 요거는 네, 한 4,000원 정도 하네 그 다음에 여기 뭐 샐러드 같은 것들도 보이고 그죠? 네 튀김 종류도 있어요 네, 새우튀김 4조각 나와서 2,400원 아 이건 그냥 비슷비슷하네 네. 아무튼 여기 이 집은 진짜 하이라이트는 이거 같아요 그죠? 네 여기 보트 모양의 그릇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들. 가, 가격들이 너무 좋아요. 그죠? 뭐. 싼 거는 만 원, 이거는 좀 비싼 거네. 이건 2만 원. 사시미가 좀 많이 들어갔나요? 사시미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것도만 원. 와, 패터지게 한번 먹어봐야 되겠어. 요리가 나왔습니다. 보면은 지금 연어가 네 피스. 근데 이게 사이즈가 꽤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야? 김밥같은건데 김밥을 튀긴거 한줄정도 되는거 자른거고그 다음에 여기 계란 그 다음에 맛살 두개 그리고 여기는 롤같은것도 한줄 역시 자른거 연어초밥 두개 새우초밥 두개 구성은 요정도 요게 우리한라 돈으로 9,900원이라고 보시면 될것같아요 음, 어뭐 가격은 괜찮네요 근데 이제 뭐 구성은 그닥 뭐 뭐랄까 조금 가격 나가는거는 별로 없더라도 29만 9천원짜리도 있고 39만 9천원짜리도 있으니까 그리고 따로따로 따로 또 피스를 어 주문을 할 수가 있는 거같더라 아까 메뉴판 봤더니 저는 여기 온 이유가 한국에서 아보카도 비싸니까 아보카도도 좀 먹고 아보카도 롤 같은 거 근데 여기는 메뉴판 아보카도 롤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장어 덮밥 같은 경우 네 그런 것도 좀 먹어보고 하려고 해요 자 아무튼 오 괜찮네요 야이 가격이면 뭐 대박이죠. 많이 먹어야 되겠다 여기와서다 먹었어요. 네. 그냥 어, 어느 정도냐면 김밥 두 줄하고 그리고 수시 한8 피스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남자들이 먹기엔 좀 양이 좀 모질하네. 그데 네. 그래서 또 시켰어요. 네. 이거 쫄깃쫄깃한 이거 조개살 저 좋아하고요. 연어는 좀 뱃살 위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뱃살 안 나오네. 그리고 여기 이거 김밥 롤 같은 건데 이거는 제가 아보카도가 사진에 되게 많이 보이기를 시켰는데. 아보카도가 어디갔지? 아보카도? 연어 롤이거든요? 아보카도? 아보카도? 아보카로 에이, 못 알아들어 <웃음> 뭐 이런 재미있지 뭐 자, 이것도 또 추가적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또삭개를 시켰어요 여기에 네, 200ml짜리 삭개인데 이게 8 8 0 0 0동이래요 200ml짜리가 여기에 88,400원 정도 뭐 먹을만하죠 오케이 또 그러면 이거와 함께 시작을 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